자, 이번 시간에는 메타 태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어, HTML에 있는 태그들은 그 태그가 감싸고 있는 컨텐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걔들도 메타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면 그 웹페이지 전체를 설명하는 정보를 어,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그 웹페이지의 제목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메타데이터죠. 그건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로 하는 거고 이 웹페이지의 저자는 누구인가 또이 웹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요약 또이 웹페이지에 사용되고 있는 또이 웹페이지를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러한 정보들은 글의 본문에 표현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웹페이지 또는 글의 본문을 설명하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검색이나 분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바로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메타 태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메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? 자 우선 자 메타라는 이름의 html 파일을 만들었고요. 자 예를 들어서 본문에 요렇게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. 라고 한다면 어... 요건 이제 웹페이지에 표현되는 정보이고 웹페이지에 표현되진 않지만 이 웹페이지를 잘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어디다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. 그게 바로 메타태그 이고요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head라고 하고 메타태그를 쓰는데,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메타태그는 이런 게 있었죠. 메타에 메타태그에 character set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utf8이라고 줬습니다 자 여기 있는 char은 character 거든요. character라는 것은 문자란 뜻입니다. set는 뭐 집합 이런 뜻이 있죠. 그냥 문자의 규칙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 그래서 여기에다 utf-8이라고 적은 것은 어,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웹페이지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어 오랜만에 메모장을 초대했습니다. 자, 이 메모장에서 저장을 하면 저장할 때이 밑에 인코딩이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? 이 인코딩이 안시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걸 항상 utf-8로 하고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 utf-8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우리가 작성한 이 파일의 내용을 저장할 때 utf-8이라고 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이 저장된, 우리가 작성한 이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려고 하면 utf-8이라는 방식으로 읽어서 화면에 표시해야지만 잘 보일 거 아니에요. 바로 그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인 아톰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위에서 Edit라는 부분에 Select Encoding이라는 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utf-8로 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. 즉, utf-8로 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일을 작성해서 저장하면 utf-8이라는 방식으로 저장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어... 여기다가 이렇게 이 문서는 utf-8로 저장된 문서입니다.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웹브라우저는 그걸 utf-8에 의해서 해석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를 생략해버리면 웹브라우저는 이 웹페이지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를알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예, 설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utf-8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화면이 깨집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정보들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코딩 한다고 그래요.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서 화면에 표시하는 그 과정을 어, 아주 엄밀, 엄밀한 얘기는 아니지만 디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. 예. 자, 그 다음에 몇 가지 메타 태그가 더 있어요. 자, 메타라고 하고 n a 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description이라고 어, 하고 content를 어, 여기다 뭐 예를 들면 생활코딩의 소개자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여기 있는 요 정보는 웹페이지상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음... 어쨌든 이 웹페이지에 대한 어떤 요약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알수 없어요 그건 이제 사용하는 쪽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에 그 내용에 대한 요약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작성한 이 메타 태그의 디스크립션 이 그 요약 자료에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런 메타 태그도 있어요. 키워드. 키워드라는 것은 그 문서를 정의하는 중요한 단어들이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로 코딩, 콤마. 코딩, 콤마. 어, 생활코딩 프로그래밍 html css 자바 스크립트 뭐, 뭐, 뭐 이런식으로 이 웹페이지를 잘 설명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은거죠. 그럼 이 키워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웹페이지를 분류하는 기계가 쪽에서 알아서 사용하는거죠. 자또 다른걸로는 어, 오쏘라는 게 있는데, 오쏘는 저자라는 뜻이에요. 컨텐츠로 뭐 예를 들면 저의 닉네임을 적고, 그리고 잘사용하진 않지만 요런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메타에 어, Mac, http eq uiv라고 하는 속성에 refresh라고 리프레쉬, 하고, 콘텐츠를 30으로 하면 이 웹페이지는 30초 간격으로 리프레시가 돼요. 자동으로.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. 근데 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. 자 이런 식으로 이 메타라고 하는 태그는 이 웹페이지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또는 그 웹페이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태그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태그들을 잘 작성하시면 여러분의 웹페이지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어,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, 메타라는 태그를 설명드렸지만 그 메타 태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웹이라는 것을 또 html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보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,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메타 태그를 설명드렸습니다.